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어수입니다. 그럼 해외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실망하며 2년 내 저점 부분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갑자기 상승세로 반등하고 였기술주가 상승하면서 상승세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애플이 3.36% 마이크로소프트가 3.76% 상승하며 지수에 강한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반등의 이유로는 주거비 하락 등으로 피크아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장 참가자들의 의중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실적 시즌과 더불어 변동성은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유가는 증시가 반등하고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면서 상승했네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카드들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언급드린 실적 시즌이 남아있습니다 저가 매수세와 실적 기대감에 반등에는 성공했지만 연준의 정책은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불안한 움직임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 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 볼까요 나스닥 매수 매도 포지션 동향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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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지선인 1 7 0 0포인트까지 하락 한다면 다음 지지선인 1 5 0 0포인트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 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0월 14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한국 시간으로 오후 9시 30분에 9월 소매 판매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0.3%이며 예측치는 이전치보다 0.1% 하락한 0.2%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 23시에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58.6이었으며 예측치는 이전치보다 0.4 상승한 59.0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금일 없습니다. 매일 뉴욕장 마감 이후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경제비표및 미국 주식 관련 이벤트를 안내하고 있으니